제여린문답 123강 세 번째 강설입니다. 계속 공부해서 아시다시피 제160문답에 대한 내용입니다. 은혜 방도 13번째 성경 본문은 시편 119편 17절로 32절 그리고 누가 보면 8장 1절로 1 5절인데 누가복음만 읽겠습니다. <웃음> 이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반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 때 열두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신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일곱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또 헤로세 청직이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각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 때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며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덜어는 바위 위에 떨어지며 낫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지며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나서 백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안하니 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신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 배반하는 자요. 가시돌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웃음>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그렇 공부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말씀을, 그, 듣게 되는 모든 그 시스템, 도 뭐,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가 다 맞아 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공적 기관을, 그, 세우신 거잖아요. 가시적 기관을 세우신 거죠. 그 질서를 통해서 들려지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이제 그 뒤에 이제 우리가 부지런히 기도함으로써 아주 준비된 마음으로 그렇게 그 기도하고 또 성경이 그러한가 대조해서 살피고 그대 믿음과 사랑과 온유함과 또 간절한 마음과 진리 안에서 그 묵상하는 거하고 진리를 그 진리 열매를 맺게 나가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의미가 있어지게 된다, 유의미하게 된다는 거죠. 질서 속에서 그 하나님께서 굉장히 아주 치밀하게 우리에게 우리가 아주 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어 그런 질서를 허락하시고 그런 속에서 말씀을 주시고. 또, 그 말씀을, 그, 어, 대조해 볼수 있는 근거들을 다 마련해 놓으시고, 어, 또, 어, 성신의 인도 가운데, 그, 진리 가운데로 인도 받아가지고, 열매를 맺는 데까지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 질서를 무시해 버리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버리고, 함부로 하고, 또 현장성도 없고, 현재성도 없고, 그러면 사실은, 그가 정상하게, 뭐, 말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웃음> 그러면, 오전에 우리가 본대로, 그, 그런, 이제 아주 적극적으로 대적하는 자가 되지 않으면, 그냥 대충 도덕적으로 대하는 자가 되고, 아니면, 이제, 진짜 그 말에 목숨을 걸고 나오는 자가 되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분명히 제자들을 파송할 때도 너희를 받는 자가 나를 받는 것다 얘기했어요. 그것이 높이 되신 주님의 뜻이에요. 요한복음 13장 20절에 그게 그 약속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 이제 교만한 사람들은 그거 못 봤죠, 이제. 개인적으로 자기 자기 중심으로 항상 교회에 무슨 행보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못 봤습니다. 그걸 못 봤어요. 절대 못 자기가 판단하고 뭐 논단할지는 몰라도 그 말씀은 절대 못 봤습니다. <웃음> 주님이 그 내신 그런 질서를 무시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웃음> 우리가 이제 뭐그네 가지 내용 앞에 네 가지 내용은 진리를 복상하는 내용까지 또뭐 부지런히 준비된 마음으로 기도하고, 뭐 그, 그 내용에 이어서 거기까지 다 봤는데, <웃음> 오늘은 거기에 이어서 이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다 하는 내용을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아무튼 모든 걸 저기 도식화하고 의식화하면 문제가 됩니다. 그렇게 주님이 형식적 절차와 실질적 절차를 다 제시해 주셨어도, 그걸 의식화하면 또 그것도 또 맹점이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 주일날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 여기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것만 맨날 복습시키고, 반복하고, 계속, 그렇게 하는 교단도 있어요. 예. 네, 근데 그 장점도 있지만 그것도 그걸 도식화하고 형식화하면 또 다른 부분을 또 희석시키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위험하게 되죠. 그러니까 역사적인 사명으로서 우리가 말씀을 받는 거하고 본연의 사명으로서 우리가 또그 말씀을 받는 거하고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가 이제 개인적으로 늘 경건의 시간을 갖는 거하고 공교회적으로 모여서 말씀을 받는 거 하고는 또 다른 거죠. 그러니까, 뭐 공교회적으로만 말씀 받으면 다 된다. 그거 아니고요. 그 본연의 사명으로서의 말씀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게 안 돼. 그런 것도 어느 하나라도 편협적이 되고 치우치게 되면 그 제대로 굴러갈 수가 없는 거죠. 아무튼, 죄의 말씀을 받으면 그걸 가지고 서로 나누는 것은 너무도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어, 말씀을 그렇게 받아놓고 세상 얘기나 하고, 뭐, 세상 뭐, 정치, 경제, 건강, 뭐, 예술, 문화, 스포츠, 뭐, 뭐, 그런 것들 주되게 얘기를 하면 그게 의미가 없다. 이거예요. 항상 주되게 얘기할 것이 무엇인지 알고, 뭐 그런 것들 그 안에서 자유롭게 누려갈 수 있게 돼야 되는 거죠. 아무튼, 오늘은 그 나머지 내용을 봅니다. 진리를 마음에 두고 자기 삶에서 그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거죠. 금방 어, 살핀, 어, 이제 이전에 이제 진리를 묵상하는 것하고 이게 맞물려 있는 거죠. 듣고 나서, 말씀을 듣고 나서의 그, 실제 결과들에 집중하는 겁니다. <웃음> 말씀을 묵상하는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일이듯이 그 진리를 마음에 두는 것도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을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합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것은 언약의 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언약의 법을 그그 그 마음에 두시고 순종하는 걸 통해서 그 복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그그복 그복 이상의 복은 없어요. 사실은 그 신분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인정이 되는 거니까 만주의 주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그분의 아들이 된다는 것 이상 더 부러울 게 뭐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는 없습니다. 음. 여호와께서 새 언약을 세우실 일을 어 예언하시는데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둔다 하십니다. 물론. 장차 성신을 언약백성에 부어주실 일과 관련된 것입니다. 신해산에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돌비에 기록하셨는데 오순절 이후에는 그 법을 우리의 마음에 기록하십니다. 오순절에 성신을 부어주셔서 이런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부약시대에도 성신님이 언약 백성들 가운데 계셨습니다만 몇몇 중요한 인물들에게 강림하신 반면에 신약시대에는 성신님이 모든 믿는 자에게 내주하십니다. 음. 이제 이게 성신 하나님의 역사적인 내주 역사적인 내주 어, 이전에도 이제 성신께서 함께 하시죠. 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도 그 알게 하시는 성신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알려 주셨고 이전에도 성막 지을 때 부살엘 오올리압 같은 분리 하나님의 그 지혜 지식의 영을 받아가지고 그런 걸 짓게 된 거잖아요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쫓아서 그런 자기 사역을 다 네, 했습니다 근데 공식적으로 성신 3의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성신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신 것은 구속사 안에서 오신 것은 오순절날이죠. 이제, 이제, 그때 뒤에는 이제, 마음판에 그걸 새겨주십니다. 그전에는, 어 이제, <웃음> 육의 심, 육의 그 돌비로 알려주셨는데, 이제는 피할 수 없게, 핑계할 수 없게, 우리 속에, 이제, 고신다는 거죠. 성신이 내주하셔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까닭에 신자마다 그리스도를 진숙히 알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랑을 드러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이 그 예수께서 보장 약속하신 성신 그 강림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그것이 오순절 날 성취돼 가지고 그 뒤에 이제 신자들이 그런 은혜를 누려 가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 받아서 깨우침을 받는데 그 진리는 그리스도의 구속의 진리를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구속의 진리는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제 또 다른 성부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의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 일에 순종해서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고 고난받으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하늘에 오르신 것입니다. 그 사실을 성신 하나님께서 믿는 자 속에 깨우쳐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함께 하심으로 그리도의 인격과 사랑을 드러낸다고 하는 것은 <웃음> 예, 선지자와 율법의 강령을 구현하며 살수 있다는 뜻입니다. 강령이라는 말은 어려운 말인데 어떤 단체의 기본적인 입장, 방침, 규범, 그런 거를 얘기합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이렇게 이제 뭐, 최낙제 목사님은 그 전에 왜 옷걸이에다 이렇게 걸어서 보이는 걸로 누구라도 봐도 이걸 보면 알수 있는 걸로, 뭐, 표지같이 알수 있는 걸로 그렇게 예, 화를 드셨었는데, 그게 뭐, 인상 깊어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아무튼, 그, 율법과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전체 내용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구약에도 결코, 어, 그, 뭐, 율법주의로 구원 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사실 율법이 오기 전에 믿음이 먼저 왔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이 먼저 온것인데그 믿음 하에 이제 그 율법의 지침이 그러니까 새, 사, 사, 새 사람과 새 사회의 지침으로서 율법과 선지자의 그 강령이 규범들이 이렇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걸 제대로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하게 되는 거죠. 바로 여기에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두고 그 마음에 기록하리라 하신 뜻이 있습니다. 구약의 시대에도 언약 백성 가운데 계시는 성신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그 마음에 두고 살았습니다. 시편 119편 11절 내가 죽게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스스로는 범죄를 피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고백하는 거죠. 내가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단을 이기는 것은 주의 말씀이다. 주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다를 때야 비로소 그것을 이길 수 있다. 인간적인 방법, 방편, 세상적인 그런 괴 이런 게 아니고요. 음. 내가 죽게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라는 표현은 자기가 스스로는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고 성신을 의지하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마찬가지로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는 표현 역시도 성신을 의지하는 심정을 나타냅니다. 고약에서는 이제 모형적인 역사 가운데서도 그렇게 한 것이고요. 주의 말씀이 자기 마음에서 활발하게 움직이지 않으면 그의 마음이 주의 말씀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면 자기가 범죄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런까닭에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심정을 표현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태도를 나타낸 것입니다. 혹시라도 내가 무엇을 해보리라 하는 그런 심정과 태도를 갖는다면 시인이 고백하는 것과는 다르게 주의 말씀을 대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아 그러니까 그 말씀을 내가 사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항상 자기가 이제 메인인 거죠. 그렇게 되면 이 성경이 달리 보이는 거예요. 보는 것도 은혜고, 듣는 것도 은혜고, 말하게 되는 것도 은혜. 그 발로 움직이게 되는 것, 손으로, 손으로 쓰는 것도, 선한 일에 쓰이는 것도, 그거의 은혜인 거지, 다. 근데 내가 뭘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면, 주의 일을, 교회 일을 내가 뭐 해보겠다고 하면, 그 사람은 세상 사람이에요. 그러면 결과는 뻔하죠. 분란과 뭐 분쟁 분열 이런 것만 초래할 것입니다 교만하고 위선되기 때문에 그래요 주의 말씀이 그의 마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이 주의 말씀을 주장하려 들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겸손히 고백하는 사람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듯이 자기 안에는 죄와 악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자연히 주의 말씀을 자기 마음에 듭니다. 주의 말씀을 주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이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은 사람이 그의 말씀을 듣는 거죠. 이처럼, 오늘날 우리 역시도 그리또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의 신자다운 삶을 살수 있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성신 충만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 충만하고 성신 충만은 늘 같이 가는 거죠. 예? 따로따로 움직이는 게아니에 같이 가는 거예요. 골로스서 3장 16절, 그리또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목사가 말씀을 받아서 전하면, 그 말씀을 누리는 건 모두예요. 목사부터 모두. 그러니까 서로 가르치고 권면할 수 있어요. 그 말씀의 수종자로서. 근데 말씀을 살지 않는 사람은 절대 남을 가르칠 수 없어요. 그러면 근데 그 하나님이 일반 일반 법을 무시하지 않죠.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지금 여기 학생들이 있는데 학교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가르치는 거 그냥 듣기만 하면 그 말씀이 그그 그 가르치는 가르침이 자기 속에 깊숙이 백히는가요? 들을 때뿐이에요. 그걸 정리해서 그걸 반복하지 않으면 그게 절대 붙어있질 않아요. 일반 공부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데 듣기만해 정리도 안하고 그것도 반복도 안하고 그거를 실천도 안하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그거를 안다고 할수 있습니까? 모르죠, 몰라요. 풍성이 과하지 않. 그러면 지배를 못 받습니다. 뺏기는 데다 너무 쉽게 뺏겨버리는 거죠. 그 길가밭, 돌짝밭, 그 가시밭. 그런 사람 때문에 처지를 스스로 취하는 거죠. 늘 마음의 길에 나가, 마음의 길에 나가 있고, 예? 아상의 안반이 꽉 차, 차지하고 있고, 세상에서 누릴 거, 즐길 것만 생각하고 있고, 어떻게든지. 그러면 말씀이 그 안에 배견하질 말씀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예. 그 스스로가 그렇게 말씀을 홀대하고 함부로 하는 거죠. 무시하는 거죠. 그게 이제. 그렇게 되면 뭐 죄의 신자로 살수 없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 19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신의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죽게 노래하며 찬송하며 여기는 골로세서하고 에베소서는 쌍둥이 서신이에요 같은 병렬적인 내용인데 위에서는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라고 했는데 여기는 성신 충만함을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충만하고 성신 충만이 같이 가는 거죠. 두 구절을 비교하면 서로 비슷한 교훈을 담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는 것이 곧 성신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제, 이제, 그 메모하는 것이 이제 자기 나름대로 특징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잘 받아 쓰는 사람이 있고, 받아 쓰면, 받아 쓰는 동안 이걸 놓치는 게 너무 많아서 차라리 들어서 정리하는 게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듣고 나서 정리해야 돼요. 근데 나는 받아 쓰면서 정리하는 게 더, 더잘 기억되고, 저 뚜렷하게 그 장기 기억을 간다. 그런 생각이 있으면, 자기가 자신을 잘 알아가지고 그 그렇게 해야 돼요. 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는 것이 곧 성신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성신의 충만은 성신이 우리 마음을 충만히 채우시는 상태, 성신이 우리를 온전히 다스리시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자기를 온전히 부인하고 성신을 온전히 의지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성신은 어떻게 우리를 온전히 다스리십니까? 그리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이 거하게 하심으로써 하십니다. 진리를 마음에 둔다는 것은 이처럼 성신 충만한 상태, 그리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이 거하는 상태입니다. 이 주님의 말씀이 충만하면 성신의 인도를 받는 데 굉장히 자유롭죠. 네? 굉장히 자유로워요. 그런데 이게 말씀이 뭐 이빠진 듯이 뭐 그렇게 많이 들었어도 정리가 안된 사람은 성신의 인도를 받는데 불안한 거예요. 항상 불안한 거예요. 이미 이미 그러면 주님께 회개하고 이미 들은 말씀을 다시 기억나게 해달라고 회개하고, 네? 그 다시 이전에 들었던 말씀들을 정리해야죠. 진리를 마음에 둔다는 것은 이처럼 성신 충만한 상태, 그리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렇게 풍성히 거해야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늘 내가 마음에 뭐가 가득해, 뭐가 하고 싶은 게, 뭐 먹고 싶은 게 일단은, 아, 오늘 저녁에 꼭뭘 먹고 싶다 그러면 반드시 그 모든 그, 그, 그 사람의 감각기관이 그거를 먹는 대로 집중하죠. 그거 어디서 제일 맛있는 거 그걸 팔더라. 어느 집이 제일 싸더라. 누가 먹어봤는데 그런 모든 정보와 모든 뭐 그런 것들이 다그로 모아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결국은 내 발, 내 감각 기관을 써서 가서 사서 갖고 와서 먹지요. 내 마음에 그게 가득 차면, 그게 내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것이 가득 차면, 그게 이제 저 자연스럽게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게 안 되는 이유는 그게 마음에 에 가득 차지 않는 거죠. 그게 묵상하지도 않고 그걸 실천할 생각, 그걸 내가 취하려고 하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손해 보는 거 같고 내가 내 시간 써야 되고 내 물질 써야 되고 그러니까 그걸 못 하는 거죠. 내 시간 써야 되고 그냥 그러면 아 그렇게 또. 그게 이제 습관이 되면 마음은 원, 원의로 돼, 행함이 없는 거죠. 마음은 원의로 돼. 그리고 그렇게 습관이 되면 안 돼. 경건의 연습도 필요하다고 그러잖아요. 육체의 연습도 필요하지만 경건의 연습도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걸 내가 마음에 있으면 어떻게 그, 내가 천 원을 못할것 같으면 백 원이라도 먼저 해보는 거죠. 2 이백 원도 해보고. 300원도 해보고, 해봐야지. 마음만 갖고 있으면 절대 못 합니다. 음. 생각만. 그냥 런다 뺏기는 거죠. 이제 다른 데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과할 때, 성신께서 그 말씀을 쓰셔서, 우리 삶에서 그 열매가 맺히게 하십니다. 내가 관심이 어디 있냐. 예배, 또 형제들과의 교통, 그 말씀을 누림 이런 거에 있으면 늘 환경 속에서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마음으로 뭐 그렇게 아주 주의 사랑을 가지고 온유함으로 그렇게 그렇게 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아 이게 이게 성신의 인도가 인 그렇게 따져 보지질 않나요? 말씀이 그렇게 명하면 그 이게 성신의 인도라는 확신이 있는 거죠. 씨뿌리는 자가 좋은 땅에 씨를 뿌린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천국 말씀을 들을 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폈지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것은 믿음과 사랑으로 듣는 것이고 온유함으로 간절함, 간절함으로 듣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살핀 시편 119편의 시인처럼 죽게 범죄치 아니하려 하는 그런 마음으로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분석하고 평가하기 위해서 듣는 게 아니고요. 그거를 양식으로 삼기 위해서 듣는 거죠. 죄의 백성으로서의 양식 죽게 연합된 존재로서의 양식 그게 돼야 그게 정상한 위치에서 듣는 것. 이 사람은 들은 말씀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지킨다는 것은 말씀을 실천한다는 뜻이라기보다 굳게 붙는다는 뜻입니다. 이, 이는, 그, 방금 살핀 주제와 관련될 것입니다. 아까 뭐 우리가 그, 사도 바울에게 친하여. 라는 그런 표현이. 그, 쪽에 붙는 거예요. 모든 반대 상황이 있어도 그쪽으로 붙는 거예요. 그게 살 길이다 생각하고. 예. 예.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일을, 그, 그, 그 그걸 놓치면 내가, 어, 주의 자녀로서의 그, 그, 음. 성격이, 정체성이 안, 안 드러난다. 그니까 그걸 어떻게든지 붙이려고 하는 거죠. 들은 말씀을 마음에 두고 말씀이 어디로 달아나지 않도록 그 말씀을 꼭붙드는 것입니다. 그, 그런 사람이 말씀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예, 그런 사람이 아, 다른 사람의 그그그 그, 그, 그 삶도 격려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살아본 사람이. 근데 지식만 갖고 있는 사람은 뭐 어, 자기를 자랑 하는 사람입니다. 결국은 열매를 맺는 일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이 인내라는 표현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생각한 대로 말씀을 묵상하고 마음에 두는 일 자체가 사람의 힘과 지혜로 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말씀이 우리 삶에서 열매를 맺는 일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오직 성신으로만 열매를 맺습니다. 오직 성신으로 열매 맺는 길에는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 끊이지 아니하고 육신과 세상과 마귀의 공격도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를 버리고 육신과 세상과 마귀의 공격을 견뎌내는 것이 인내인 거예요. 내가 그냥 조금 참는 게 아니고요. 지금 뭐 대중들이 다 공격하고 사단이 아주 그냥 그들을 이용해서 막 공격하고 그래도 인내하는거죠. 나 이쪽에 붙어서 가는게 진리다 이게 선이다 이게 거룩이고 이게 의다 이게 공이다 그런 태도로 가는거죠. 그게 인내하는거죠. 조금 해보다 안되면 뭐 다음에 하지 예, 그런 식이 되면 안됩니다. 다음을 기약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소망으로 살아가긴 하지만 주께서 오늘 은혜 주신대로 내일 은혜 주시길 바라는 마음은 있지만 내일을 내가 기약하고 주님이 나한테 내일에 대해서 비치고 있지는 않아요 주님이 언제든지 두어 가시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이라고 하는 그런 시간 동안에 인내를 해야 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려면 인내를 해야 하는 거죠. 말씀이 이제 맺는 말, 말씀이 열매를 맺는 7층, 말씀이 우리 삶에서 열매를 맺는 그 7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깨달은 증거가 무엇입니까? 혹시라도 말씀을 깨달아서 종교의 영웅이 되려고 한다든지, 남보다 도덕적으로 나아보려고 한다면, 그것은 말씀을 주신 주님이 바라시는 열매가 아닙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이, 그, 그, 이제, 그 획시기적인 시기 때 열매를, 말씀이 흥화하고 번, 믿는 자들이 많아지고, 그, 그거 우리가 한번 살핀 바 있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뭐, 19장, 10장, 뭐, 이렇게, 이렇게 쭉, 고비마다, 분기점마다, 그, 말씀이 흥황하는, 주님이 그 결과를 내시는 속에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여기, 여기 12장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을, 흥황하여 더하더라.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하면 이런 게다안 보이고, 안 들리고, 그런 거죠. 자기 꿰로 뭘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 사도행전 29장 이후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진짜 우리도 이제 말씀과 성신을 의지해서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또그 정체성, 재창조된 자들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그 거룩을 잘 나타내는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 거죠. 사도가 그런 본을 보인 거죠. 28장까지 우리한테. 비슷한 표현이 6장 7절, 여기 나오네 6장 7절에도 나오고, 사마리아 사건, 뭐. 유대, 온 유대 사건, 그런 데서 다 나옵니다. 19장 20절에도 나오고, 조금 다릅니다만, 오전, 어, 이제, 성경 공부한 말씀, 또 비슷한, 이 아마 그때 오전에 그런 공부를 했었는가 봐요. 누가 선생 사도행전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성신과 말씀으로 거룩한 교회를 세워나가신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역사의 중요한 고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다. 하나님의 에, 에, 에, 말씀 점점 왕성하다, 혹은 하나님의 말씀이 더한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도행전 볼때 봤어요. 획시적인 때 이런 일이 있다고.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일을 이루시는 게 에, 입증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많아진다, 활발해진다는 표현을 통해서 누가 선생은 그리도의 교회가 능력 있게 서 나가는 것을 제시합니다. 그냥 그러니까 말씀이 홍화하면 이 교회가 확실히 서 나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사마리아의 교회, 또 안디옥의 교회, 또 에베소의 교회 이런 교회들이 확실히 그 말씀을 홍화 그종교개육 시기 이후에 이제 영적 부흥의 일들이 있잖아요. 미국에서도 영적 대각성이 뭐 1차, 2차가 있었고, 그전에는 스코틀랜드에서부터, 그전에는 뭐 유럽에서. 그런데 그게 다 말씀과 함께 하신 거예요. 근데 말씀과 함께 하는, 요새 뭐 저기, 에즈베리 그 부흥, 영적 부흥이라고 지금 뭐 총신대 역사학 교수가 가서 그 현장을 보고, 또 보고하는 유튜브 방송도 하더라고요. 그 지금,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대 우리나라 1907년에 그 평양 대부이 일어났듯이, 그 전에는 물론 원산 대북이 먼저 있었고요. 그래서 뭐, 그때는 회개하고 말씀 사경에 회개하고 교회적 성격을 드러내는 일에 주력을 했다. 항상 그래요. 근데 그게 같이 다 맞물려 있는 거지, 그냥. 어느 때뭐 말씀 공부만 하고, 어느 때는 성령 운동만 하고, 어느 때는 회개 운동만 하고, 이게 아니에요. 이게 다 맞물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부흥을 진짜 체험하려고 그러면 철저히 회개해야 되고, 하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분히 과하게 해야 되고, 그리고 성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교회적으로 그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럴 때 그걸 주님이 쓰시는 거죠. 그게 이제 주님이 내신 그 통상적인 방도이기 때문에 그틀 안에서 우리가 이제 주님의 때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시대가 악하면 그것도 못 누리는 거지만 활발해진다고 하는 것은 뭐어 이제 그리스도의 교회가 능력 있게 선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헤롯이 교회를 핍박해서 야고보 사도를 죽이고, 베드로도 오게 가두는 그런 내용이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주님께서 신비한 방식으로 베드로를 감옥에 빼주셔서 계속 사도의 사명을 행할 수 있게 하시고, 교회를 핍박하던 헤롯은 충이 먹어 죽게 하셨습니다. 또, 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게 다알 수가 없어요. 야고보 사, 그,는 죽었지 않습니까? 이거, 야, 야고보는 처음, 순교자로서 죽었어요 주님의 뜻은 다알 수가 없죠 우리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이 홍하에서 교회적 성격을 드러내는 일에 있는 거죠 <웃음> 말씀이 더한다는 것 말씀이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곧 거룩한 교회가 든든히 서서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택하심을 어떻게 하냐 아까, 뭐, 우리, 저기, 공부할 때도, 오후에 공부할 때도 잠깐 생각했는데, 대살로니가 교회에서 보면, 1장 4절에 보면, 대살로니가 전서 1장 4절에 너희가 어떠어떠한 걸 보니까, 너희 택하심을 내가 알겠다. 이렇게. 택하심하고, 너희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그,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려 있는, 그게,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몇명안 되잖아요. 예? 근데 소문이 나. 이게, 우리 속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소문이 당장에 우리 노예에 다 퍼지고 또 우리 주변 교회들한테 다 퍼지죠. 아 누가 어떻게, 교회 일에 어떻게 했다. 아 그리토를 드러내는 일에,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는 일에. 그게 그렇게 해야 그 수고가 나타나는 거고, 그, 그 소망의 태도가 나타나는 거고, 믿음의 태도가 나타나는 거 그런 걸 보면 하나님의 택하심을 안노라 택하심이라는 게 기계적인 게 아니에요. 예.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해도 택하심, 택하셨으면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니까 언젠가 나를 구원할 거야. 자기 멋대로 살면서. 은혜의 방도도 다 져버리고, 실천도 안 하고, 말만 하고. 그러면 거기 위선밖에 나올 게 없어요. 분쟁 밖에 나올 게 없어요. 그런데 다툼 밖에. 오직 잘하게 하시는 있는 주님이시다 하고 우리는 심고 물 주는 일에 주력하고 심고 물 주는 게 이, 이 존재로나 사역으로 열매를 맺는 거 아니에요? 그 말씀에 부복해서? <웃음> <웃음> 아무튼 하나님의 말씀이 홍황하다 하는 것은 죽든지 살든지 뭐 그런 게 나타나는 겁니다. 교회적 성격으로 거룩한 교회가 든든히 있어서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전파된 말씀을 조차 서로 거룩한 사랑으로 대하고 함께 거룩한 교회 사명을 행하고 각각 소명을 이루고 나가는 그것이 바로 말씀이 우리 삶에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개혁신학을 아무리 알고 있고, 신조를 아무리 외우고 있고, 그그 소용없어요. 그게. 그게 인격으로 안 나타나면, 그 말씀이 인격화 안 되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육신 안 하셨으면, 뭐가 구속의 일이 이루어질 게 하나도 없죠. 예, 말씀하신 게 우리의 인격과 삶에서 분명한 태도로 나와요. 그게 그게 열매를 맺는 그 그걸 해도 사실은... 내가 무익한 종이라 하는 고백을 해야 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둘러야 되죠 중간에 영광을 가려채면 안되는 거고 이사야서 55장 10절로 11절 말씀을 같이 읽고 간서를 마치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0절로 11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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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림은 얼마나 영광입니까? 네. 기도하겠습니다. <웃음> 걸고 가신 아버지 하나님 어, 오늘도 시편 어, 119편 말씀과 또 누가 음 8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 말씀 듣는 자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어, 살펴보았사옵나이다. 말씀은 음, 드, 듣기 전에 우리가 갖추어야 될 것이 있고 듣고 나서 행해야 될 것이 있어 온 나이다. 그 진리가 참으로 우리 속에 듣기 전에 그런 준비가 되고 그런 준비된 마음으로 간절히 주의 말씀을 들은 자로서 그 진리를 묵상하고 열매를 맺게 된다면 진실로. 듣는 자의 태도로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될 것이옵나이다. 저희들이 과연 이런 태도로 말씀을 듣고 실행하려고 했는지 살펴보기를 원하옵나이다. 저희들이 변하지 않고 저희 가정이 변하지 않고 저희가 속한 사회가 변하지 않는 것은 저희가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아서 일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옵나이다. 말씀이 그런 어, 일, 일에 약속하신 대로 충분히 그 일을 이루실만 하지만 우리를 쓰셔서 그 일을 이루시기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걸 스스로 취하지 아니하고 핑계를 대고 게으르게 행보한다면 주님은 돌이라도 들어서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실 것이 없나이다. 저희들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을 타인에게 넘기는 일이 없게 하시고 말씀을 들은 자들로서 현장성 있게 현재성 있게 그 온전히 삶에서 모든 관계성 속에서 열매를 맺으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이런 은혜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비옵나이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